무슨 맛을 보는 것 같아. 어이, 말도 안 돼. 이거야, 이거. 진짜 있네 와. 아 어떤 원리를 말한 거지? 촉촉하면서 육즙이 짭퍼지는 그런 느낌. 어? 쫄깃살? 쫄깃살. 어? 쫄깃살이 뭐지? 아, 이게 항정살이랑 전지 중간의 살인구나. 보세요. 아, 이거는 반칙이지. 이건 반칙이다 이건 정답이지. 공중고양 물갈비. 8인분만 더 주세요. 어, 뭐야, 분이요 8인분을 더 달라고요? 네. 네, 네. 아 가완 거. 어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식감 어, 터지겠다. 초갈립이 10인분 주문했습니다. 아 <웃음> 진짜 많이 드시는데? 모델겸 배우, 김시간입니다체질로 아 네,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3인분까지는 어떻게든 6인분 정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오, 아 어, 어, 괜찮다. 아 교과서다, 교과서야. 어우, 아 한입에 제대로 먹는다. 맛있고 아 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요. 깔끔하게 아아 들어가는데요? 찰 먹어. 내가 4인분 먹어요. 지금 몇 퍼센트 왔어요한 아, 50%. Uh -huh. 음